오늘 프로틴 먹고 싶어서, Hi guys, 코스코에 Costco에 왔어요. 코스코에서 프로틴은 맛있고 싸고 최정합니다. 아, no no, no no 이거 조금 간단한 게 먹고는 여행할 거예요. 여학생 여행. 여기는 어, 밥모는 먹는... 허덕구도 있어. I h e r e r so many people here. There a so many people, so many people. So many people. here. What is this new? Uh, it's still in this i $1.50 <laughs> still this price. It's been, <laughs> been 10 years a I'm going to e t p r t e i n d a But this is n the l t year. i s still in the last year. How are you g o i n 어 to buy 냐 How do you order? 어, yeah. 이거냐? 에이, 이거 새로운 거네. 와, fries is 900 calories? 정말로? 아, 푸틴. 네. 와. 아니, 여기는 사람들 카메라 있으면 다 봐요. 한국에서 카메라 있으면 눈치 안 봐. 그냥. 그냥 여기 눈치 봐요 아, 뭐, 인지왜 뭐, 찍고 이 세키 한 아, 뭐, 사람들 잖아요왜 찍고 이렇게 이거 홀런 카메라 o 나 no oh I'm, I'm, I'm, I'm. 이렇게 그 아저씨들 이렇게 이렇게 어 14? 14? Thank you yeah. Yeah. 490 아, 맞다 맞다 <목소리> 이거는 한산다 <항상> 볼이요와거기뭐해 <답변> <목소리> <우와>, <목소리> 혹시 오늘 허키 있어? 아, 오... 아안어 아, 폐안사는데 어. 아니, 여기는 보통 밖에서는 다른 사람 세어 티켓 있는 사람 있어. 약간 그런 거. 이해해 약간 밖에서 표 사는 사람. 나몇년 전에 여기에서 있어서 여기에서 어, 티켓 여기 팔아요. 이렇게 말했어. 앞표예요? 암표암표 아, 맞습니다. 와 멋있네. 어 이거는 약간 한국의 그거 죽구죽구 그 남자 는거지금먹었어이그김 김민원도 있어. 우리 베이비도 왜 이렇게 동동했어? 많이 먹었어? <웃음> so fat. 어 귀여, 귀엽네. 뚱뚱해 먹어도 돼 이게. 아니 이거는 영국보다는 달라요 성벽이. 오마이 똑똑하네. 영국 오리들 엄청 엄청 세 엄청 무서워. 근데 이거는 캐나다에서는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자기 밥 자자란 거 자기 먹어 야야. 어, 어나 보고 있어. 거기 가서 앉아서 먹을게요. Oh my god! I smell! I smell! I smell weed. 있다 여기 날씨 더추으면은 하루 엄청 약 먹거든. 와, 프로틴다. I don't know. 여기 문자 소스. Oh, look at the cheese. Ah, 아, 이거 치 h e e where's the? Oh, string 없는데 이거는 딱 치즈예요. 이거 소스 약간 햄버 먹는 느낌 아닌데. Okay, 먹을게요. 음. Wow. 정말 놀랍다 아니 맛없는거 아니에요 이게 개박맛이 나왔어 가슴 오늘 가슴이래요 괜찮은데? 우와 so nice actually works fine 할로본 맛집이네 아이고 Oh, y h i s is Hong o n t c h a p r i e This is not a d a i s o anymore. Oh, it's like this. There's a honey butter chip. Huh, oh, that's crazy. There's this too. h i is g Oh, they have this too. This is Southern GS. p e r u 이거 어 이거 이거 에나 이거 싸왔어 한국어부터 여기에서 선물로 싸왔어 가족들한테 야 이거 나도 싸왔는데 이거 다 팔라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거 더 맛있어? y e a 이거 마지막 영양김도 있어. 아 그때 자전거 탈때 받았거든. This is like Korea. Look at this. Maxim coffee. 아 등에하다 Maxim coffee 안사 왔어 진짜. 인천 느낌 나왔지. Is this still sketchy? I'm scared. 아 맞다 맞다 약간 대림동 느낌이 나와 맞자 약간 인천인데 대림동이야 이거 여기에서 유명한 곳. I don't I don't know why it's famous but it's here 와 처음 청 많아 좀 기다릴게요 여기 가자 oh the, the gas comes out There's a water e r o m t r s a smell. t smells good. <puedes> b o a r i n g It smells good. I'm going to go. I'm g i n g g m g i n g It's farting Wow <laughs> Wow, look at this Cute. <laughs> Look at this so c u t e Annyeonghaseyo. Namo i n g y o o n y e o m h e h a s fingers. h son garae, so na. Wei son g a r e a 면모이다 <목소리도> 음, 오, 레코스토이다. 에 여러분, 가보, 이거 가보고 싶어? 어, 여러분, 뭔가 저번에 거기 가서 뭔가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 이, 있는 사람, 솔집. 여기 한국의 솔집? 캐나다 솔집. 캐나다 맥주. 와, 와인. 여기 2019년 와인이 있어. 그다음에는 이렇게 와인 와. 와인 와인 와인 와인 와. 와인. 에이 약간 이마트똑 같아. 이마트 느낌. <웃음> 여기 인터넷은 죄이나픈데 근데 여기 술 있어. 소주. 음, 음. <웃음> 우야. 맥도 <웃음> 있어. d o l l a 맞아요 여기 d o l l a 있어요 총원 가게 <웃음> <웃음> 음 와우 wow. 여기 스로코라 뭐가 달라요 한국보다 더 달라 sweeter than the one in Korea 진짜로 Oh, Massiso! <laughs> it's like more air. Air, t o n m Mmm! Yeah, it's so good. Mmm! Okay, let's go now. Feels so good to have cola.